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네. 좀 드리겠는데요. 네. 최근 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뭐 갔다 와가지고 네. 공항에서 첫 번째 네. 어, 첫 번째 말이 야 정말 험난하겠다 앞으로 어, 이런 <웃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미국이 반도체를 국산화하려고 예, 예. 그 동안 미국이 반도체를 뭐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이 어떤 의미에서는 글로벌 외주를 주다가 예, 예. 이제는 자기들 회사가 미국에 예. 있는 회사가 직접 다 Made in USA 예. 예.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요. 예. 이게 중국 반도체 굴기 중국 역시도 반도체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래, 사, 미래 사회 사, 4차 산업의 꽃이니까 정말 식량이니까 예. 예. 식량과 같으니까 중국도 죽었다 깨도 무조건 하고 자기들은 반도체 하겠다. 이걸 반도체 굴기라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할 때즉 미국은 이제 Made in USA, 그렇죠? 또 예. 중국도 Made in China 예. <웃음> 이것을 양대산맥이 양강이 예. 이렇게 한다고 할때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가운데 꼭 기어있는 예. 이런 행복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미래 경쟁력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고. 예, 예. 음.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물론 이제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한참 진행되는데, 예, 이 예. 약간의 어떤 피해는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어요. 음.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이 보면 이제 줄타기를 잘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중국도잘 음, <웃음> 만족을 시키고, 미국도 예. 잘 만족을 시키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잘한것 같습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메모리 쪽이 우리나라가 이제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 예. 근데 이제 메모리 쪽은 아직까지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음. 그나마 다행인게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음. 우리나라가 매출 규모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어떤 제재는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러면 메모리 쪽 분야에 삼성전자 예. 라이닉스가 강자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예. 메모리 쪽은 그닥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으므로 예, 예.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유리한데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도 계속 시스템을 확장하려고 하고, 예, 예. 시스템 쪽에서 성자가, 진정한 예. 반도체의 성자다. 예, 예. 자,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삼성전자의 미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예. 양강의 덤바구니에서 조금 더 도전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예. 많겠네요. 그죠 뭐, 그럴 가능성은 뭐없진 음, 않죠. 근데 이제, 당분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보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음, 미국에 이제 투자를 음, 했잖아요. 예, 투자했죠. 상당히 이제 만족스러운 음, 예. 입장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예. 투자를 음, 했기 때문에. 음, 음.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이제 팩리스 쪽이 또 아. 있는데 그쪽은 한국이 불과 뭐 3, 4% 밖에 안 됩니다. 펩리스 쪽은. 예. 예. 삼성전자도 팸리스를 조금 하죠. 합니다. 예. 하는데 예. 미미하다. 그렇죠. 음, 하다 미미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죠. 음... 예, 예. 음. 그렇군요. 예.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볼때 미국, 어, made in USA 쪽이 훨씬 팸리스는 많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미국에 있다고 보면 되고요. 큰 업체들은 그렇고. 음... 예, 예.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품을 생각할 때. 예. 설계 디자인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 설계 디자인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예, 예. 이제 제조를 맡기는데 예. 그 설계 디자인을 미국 쪽에서 주로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 반도체 기술 핵심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예 그런 측면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제조가 음. 미국이 상당히 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 제조가 약하다. 예. 다른 분야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음, 미국이. 음. 근데 이제 제조가 좀 약합니다. 음. 제조는 불과 십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또 인건비 문제도 예, 있고. 하 예, 아, 예. 제조는 예. 뭐 한국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그렇죠. 중국이라든지 이런 예, 쪽이 강하다 보니까 예.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 미국이 상당히 이제 뭐 반도체 유통망에 상당히 위기를 느꼈잖아요. 예, 예, 예,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제조한 업체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음. 제조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TSMC도 뭐몇 개월 전에 음, 이제 투자를 그렇죠. 했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투자 했죠. 음, 음. 예. 음.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예. 일반적으로 걱정할 정도의 걱정은 아니네. 그죠? <웃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아니네. 만약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특히나 이제 팩리스나 이쪽이 음. 상당히 커져서 이제 미국을 위협한다. 아하. 그러면 제재를 강할 가능성이 크죠. 그죠. 렇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도 물론 다 알고 있겠죠. 이런 예. 내용을 예. 삼성전자도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음. 예. 잘 하리라고 선, 교, 교수님은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웃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메모리 쪽은 당분간은 음. 계속 음. 1위를 아마 할것 같거든요. 삼성도 그렇고 쪽은. 이제 예. 하이닉스도 잘할 것 같고 음. 앞으로. 음. 예. 음. 단지 이제 문제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 한국이 워낙 이제 예. 마켓 시화가 적다 보니까 음, 음. 이 분야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이게 음. 앞으로 어떤 관건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요 예. 앞으로 10년을 보면 예. <웃음>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인데 대답하시기가 예. 삼성전자가 TSMC랑 계속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파운더리 예. 분야에서. 예. 그렇죠. 예. 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TSMC가 유리하죠. 예. 지금 당장은 보면. 예. 왜냐하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TSMC가 원조예요. 아, 원조. 그러니까 음. 애초에 창안한 그런 기업입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설립한 게 이제 1987년도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해온 음. 거예요. 예. 35년 정도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예. 예. 상당히 이제 역사가 깊은 음. 회사죠. 예. 그 다음에 삼성 파운드리는 불과 시작한 게 이제 2005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음. 예. 근데 이제 마켓쇼어가 상당히 커지기 시작한 게 불과 이제 2017년도입니다. 예. 그때 이제 LSI 사업부가 있었어요. 음. 그 사업부가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마켓쇼어가 커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시스템, 즉 비메모리 쪽의 파운드리 이야기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파운드리. 그러니까 그 시스템 LSI 사업이 이제 음.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자체적으로 이제 분리가 된거죠. 예예. 예. 예. 그 분리한 이유가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한 그런 입장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파운드리 회사예요. 그 말이 음. 무슨 말이냐면 파운드리 외에는 다른 사업을 안 합니다. 음. 그러니까 고객과 경쟁하질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내에서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패밀리스 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객이 이제 패밀리스 회사들이거든요. 예. 그럼 패밀리스 회사들이 파운드리에 맡길 때는 설계 재산을 넘겨줘야 돼요. 아. 파운드리에. 음. 근데 그 설계 재산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데, 음. 그게 이제 외부로 유출된다든지, 음. 자체적으로 이제 그 아. 설계 재산을 예. 써버린다 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이 유출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 TSMC는 어떤 음. 의미에서는 삼성전자에 비하면 아주 순수한 파운드리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는 펨리스도 같이 키우고 있다고 본다. 예, 그렇습니다. 리스 예. 회사들이 제조를 맡길 때 예. 우리 기술들을 니들이 뺏길 수 있겠다. 예, 맞습니다. 조금 불안을 가질 수 있네. 예, 예. 맞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아. 예.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펩리스를 예. 포기하든지 <웃음> <웃음> 파운드리를 포기하든지 예. 뭐 완전히 포기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일 수 있는데 음. 현실적으로 는쉽진 않고요. 왜냐하면 예.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키워야 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는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삼성 파운드리를 별도의 회사로 분류를 해야 된다. 음, 삼성 파운드리를 예, 그런 네.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 예. 거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거든요. 예. 아, 교수님, 예. 그 이유 때문에 예, 예.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별도 회사를 분리했어요 원래 예. 이제 자체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그 파운드리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음. 회사를 예.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은 마음대로 이제 맡길 음. 수 있는 거죠 그 음. 파운드리 회사에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룹 안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거죠. 예. 고객 입장에서. <웃음> 애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잘안 맡기는 이유도 있거든요. 음...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 반도체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쪽은 몇 가지 분야가 나눠져 있고, 예. 그몇 가지 분야들이 각각다 핵심 기술들이 있으므로 예. 이것들을 다른 회사에 맡길 때는 기술 유출을 상당히 네. 그것도 경쟁사라고 하면 그렇죠. 더더욱 네. 기술 유출을 신경을 쓰겠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TSMC보다 삼성전자가 다소 불리한 입장이죠. 그렇죠. 예. 불리한데 그것을 전략적으로 네.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예 조금 전에 SK하이닉스의 사례에서처럼 별도로 팹리스 쪽이나 파운더리 쪽을 별도로 회사, 별개의 회사로 분리를 시켜주면 아무래도 고객사들의 입장에서 볼때 조금 안심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삼성 내부적으로 보시면 일단 분리 는안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음, 예.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같이 있으면 또 나름대로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시너지가 있을 수, 예, 있죠. 네, 시너지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삼성 팹리스에 있는 그 사업부 있잖아요. 예. 거기서 만드는 칩들을 다 삼성 파운드리에서 또 자체적으로 또 제조를 합니다. 제조하고,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이죠. 음, 음, 그렇군요. 예. 결국 그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웃음> 같이 가져가면서 외부 고객사들에게 어떻게 좀 안심을 시킬 수 있을지.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어흥.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파운드리 포럼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런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음.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음. 그런 얘기를 예. 자주 합니다. 예. 예.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TSMC가 상당히 기술력이나 예. 또 여러 가지 지금 마켓 세업, 뭐 바케, 마켓 페어나 또 파운드리에 어,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전략적인 선택 예. 그것을 통해서 고객사들에게 조금 더상대적으로 안심을 주고 있다. 그렇죠. 이런 등등을 보면 예. 음, 당장은 TSMC가 상당히 앞서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이고 예. 또 삼성전자는 계속 기술을 기술을 어, 축적시켜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예. 어, 그런 점에서는 예. 미래에 어떤 지점에서는 지금보다 더 크게 충돌은 할수 있으나 예. 예측은 못 하겠네요. 그렇죠. <웃음> 근데 이제 삼성도 나름대로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그삼나노 음. 공정을 이제 양산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예, 예. 얼마 전에. 예. 그게 이제 음. TSMC보다 이제 다소 좀 빠릅니다. 아.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정 자체도 음. GAA 방식이라 가지고 음. 기존에 이제 f i n 방식보다 약간 좀 발전된 예. 그러한 방식으로 써가지고 TSMC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결국 삼성이 따라잡으려고 하면 예. 과거에 일본 반도체를 역전을 시켰던 그것이 결국 기술력이니까 예. TSMC를 따라잡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기술력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웃음>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이제 미세할수록 그게 이제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음. 하다 보면 경쟁력이 많이 생깁니다. 음. 지금현 이제 기술력이 예. 서로 이제 성장하고 있을 건데 파운드리랑 예. 그 t s m c 는 TSMC대로 예. 어, 쫓기는 자또 쫓는 자 삼성전자는 <웃음> 예. 삼성전자대로 핵심 기술력을 성장시킬 수 있을 건데 예. 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기술력이 어, 성장되는 이 속도 차이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될까요? 어, 나름 이제 각 회사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웃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삼성이 많이 쫓아왔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들을 때, 그 예. 들으면서 질문을 드리면 예. 3나노나 예. 또 GAA 예. 이런 정도가 예. 어, TSMC보다 조금 더 플러스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셔서.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쫓아왔고, 음. 만약에 이제 삼성이 그렇게 계획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산만 해서는 안 돼요. 예. 일단 수율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이 더 낫다. 여기서요. 예. 수율은 어떤 말이죠? 수율이라고. 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제품 있잖아요. 음. 제품을 외이부에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양품이 나와야 돼요. 예, 예. 분량이 나오면 안 돼요. 아, 양품은 제품으로 쓰기에 최적 아주 예, 예. 좋은 상품, 좋은 예. 제품이 나와야 된다.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비율이 이제 수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율이 높다는 거는 음. 양품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수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정품이 많이 나온다, 이 예. 뜻이구나. 그걸 예. 수율이라고 부르는 예. 거죠. 예. 예. 예. 여러분들은 또 수율이라는 아주 예. 전문적인 예. 용어에 대한 이해도 같이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 저자이신 권영학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은 책에 있습니다. 책에 있고 아주 쉽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책에는 정말 우리가 투자 시장에 미국 주시장 반도체 분야를 열어보면 눈에 보이는 회사가 이 책에 다 있어요. 네. <웃음> 그런 것도 있고.